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원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또 간단하게 또 저희 집에 있는 개체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저희 집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개체가 있어요. 뭐, 가재, 새우, 곤충, 뭐, 그리고 거미, 전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재들, 가재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저희 집에는 참가재, 그리고 미스터리 가재 이렇게 두 종류가 사는데요. 미스터리 가재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전에 한번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어, 근데 그때 제가 영상을 좀잘못 찍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찍으려고 해요. 어, 지금 그리고 새끼도 얘가 풀어가지고 새끼들도 있으니 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시죠. 자, 먼저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미스테리 가재 성체예요 성체. 이 아이가 지금 새끼를 엄청 많이 풀었어요. 자, 미스테리 가재는 일단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천연생식입니다. 천연생식이란 이제 혼자서 이제 새끼를 가질 수 있는 건데요. 이 친구도 이제 혼자서 알을 갖고 그리고 또 알을 풉니다. 이제 저기 이렇게 좀 파란색이 강하죠. 되게 파란색이 강해지요 보통 미스테리 가재가 이 친구들은 발색이 좀 차이가 나는데 발색이 어떨 때는 또 투명할 때도 있다가 어떨 때는 또 이제 파란색, 어떨 때는 또 갈색 이렇더라고요. 되게 오, 신기합니다. 지금 파란색이 되게 강해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 친구들 미스테리 가재의 새끼인데요. 자 지금 저기 있죠. 저기 이렇게 보이시죠? 저기. 이렇게 물속이라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어요. 진짜 한 2mm 정도? 크기 한 2mm 정도 돼요. 우와 엄청 작고, 한 여기, 여기 이렇게 두 마리 있죠. 두 마리 있고. 그리고 뭐, 어. 이제 저쪽에도 한 마리 있고요. 저쪽에 한 마리 있고. 지금 제가 빨리 분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분리를 빨리 못해줘가지고 이게 좀 많이 죽었어요. 이게 서로 잡아놓고 동족포식을 해서 많이 죽게 됐습니다. 아, 그러에서좀 아쉽네요. 일단 이 친구들이 이렇게 기르면서 이제 한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가 됐을 때다 분리를 해준 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제 그때 되면 또 율통도 작기 때문에 동족포식을 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분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재들을좀 살펴봤는데요. 어 일단 저희 집이 가지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다양한 종류를 못 보여드렸는데 다음 번에 제가 가지를 한번 구입해서 좀큰 가지 있잖아요 막 레드 크로우 그런 거 어쨌든 제가 가지를 한번 구입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 또 재밌는 영상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